아 ah, no.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 랭킹전 그 영상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구스, 구스마일의 노하우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7위를 했던 그 덱을 어, 공개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덱이 있습니다. 예, 저 PK 긍정이가 시작을 한덱이고요 지금 다른 랭커들도 많이들 따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공개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사실 그 긍정이랑 마블이랑 지난주 내내 친선전 하면서 이덱저 덱을 많이 찾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우저를 앞줄에 꺼낸 겁니다. 예, 제가 어제 쓴, 덱은 하우저가 서브에 있고 에스카노르가 찍어 눌렀다면 예, 이 덱은 하우저를 바로 앞에 꺼내서 전체기로 한번 시작하자마자 녹여보자 쪽인데요. 음, 이걸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바로 관통입니다. 어, 관통에 고정 데미지가 들어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인지하셨을 텐데 우리 릴리아가 자기 관통률의 50%만큼 아군의 관통률을 같이 증가를 시켜주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릴리아의 관통이 높으면 우리 아군들이 관통이 올라가서 고정 데미지가 더 세지는 그런 형태죠 자 릴리아 아이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 위에 지금 색깔이 좀 약간 티미한 R 등급으로 끼고 있는데 SSR로 하고 싶지만 저도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R 등급으로 관통률 29.2% 맞췄습니다 그리고 릴리아 오른쪽 관통률 29.4% 맞춘 상황입니다 합이 거의 60% 가까이 올라가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릴리아가 지금 118.6% 60% 관통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절반. 그러니까 약 60% 정도를 우리 마시멜리와 하우저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들의 관통률이 60% 증가한 상태. 오케이. 자, 거기서 하우저 한번 봅시다. 거기서 마멜 생그는 여러분 다 아실테니까. 거기서 하우저. 자, 하우저 1번 스킬 뭡니까? 하하하하. <웃음> 야,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귀한 스킬인지 몰랐던 거야. 저도 얘를 서브에 넣었던 게 이게 그렇게 이글자를 순간 못 봤어 봐봐 관통률 3배 증가 이게 하우저한테 있었네 자 그러면 60% 지금 받았는데 그걸 3배 또뻥튀기 합니다 그 관통률로 때린다 라이징스톰 세겠죠 거기다가 신규 마신멜리 예, 이것도 관통률 3배 증가로 적군 전체 때리는 거 예, 관통률의 메타입니다 관통, 광역, 메타 이렇게 보실 수 있겠, 있겠고요 제템 세팅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마시멜리, 맹철 했습니다. 맹철. 하우저, 맹철 했습니다. 맹철. 릴리아, 생철인데, 팔찌와 반지에서 관통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노하우 다 공개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랭커 길드의 최고의 랭커. 긍정이가 1위를 몇번 했죠? 어, 1위 몇번 했거든.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긍정이가 마블이랑 둘이서 막 친선전을 며칠 동안 하면서 발견한 정보를 드린 겁니다. 자 에스카노르는 생철로 해서 서브에 넣었습니다. 투급 상승을 위해 생철을 했습니다. 하우저 인연 길라했습니다. 길라가 공격력 증가를 줍니다. 자 요리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극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관통률 20%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미친 관통 데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자 가보도록 하죠. 이래놓고 내가 두들 마시면 <웃음> 일단 저, 저보다 저 선턴인 사람 만나면 질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근데 그게 후턴이 잡힐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곧 알려드릴게요 일단 선턴 잡는다는 기준 하에 가봅시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지금 관통률 20%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관통률 음식을 먹어서 관통이 더 올라갔어요 미친 관통딜을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될건 하우저의 슈퍼사이클로는 치명 확률 두 배잖아요 이게 제일 약합니다 전체 기준이 제일 약해요 그 다음에 라이징스톰이 그보단 세고 그 다음에 헬블레이드 순서대로 써줘요 줄게요. 처음에 회피를 먹었으면 이걸로 회피를 사, 삭제시키시고 그래도 56,000, 134,000, 20만. <웃음> 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웃음> 다 죽었다고요? 없어요. 없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궁극의 관통 메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 이번엔 하우저 딜또 봅시다. 우세속성 47,000, 역속인데 66,000. 와, 근데 어쨌든, 어쨌든 하우저라는 어, 관통률 3배 스킬을 가지고 있는 또한 명을 채용함으로 해서 그냥 관통기 3방으로 올킬. 자,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서랑 이렇게 또 신규 마멜 쓰고 있는 덱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저로 회피 체크해 주시고 이 스킬이 제일 약합니다 해피 체크 주시고 라이징 스톰 날려 주고요. 그다음 마멜 스킬 쓰면 다 죽습니다. 파파파 파파파파. 와 13만 나왔어요. 하우즈 13만. 와 마멜이 20만. 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터집니다. 자, 다음 반또 가봅니다. 이번엔 반 나왔네요. 반도 상당히 무섭거든요. 17만 5천이나 되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 회피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먼저 뭐부터 쓴다? 슈퍼사이클론. 그 다음에, 어, 요거 합쳐지니까 그러면 합치자. 어 합쳐서 더센딜 한번 구경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슈퍼사이클론 5만 나오고요. 라이징 스톰 12만 9천. 라이징 스톰이. 막 이성으로 21만 4천. 이제 안 죽었어요. 코서 안 죽었어요. 신기하죠? 코서가 빨간색이라 지금 우 속성으로 때렸는데도 안죽는 이유는 코서가 인내율이 높으니까 인내율은 뭡니까? 고정적인 데미지 차감입니다 고정적인 데미지 차감이 들어있어요. 인내에는. 그러니까 고댐으로 때리는 거를 그나마 최대한 잘 버틸려면 인내가 답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다음 메타에 인내율, 아군 전체 인내율을 끌어올리는 캐릭터가 나온다면 이 메타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나가셨네요. <웃음> 기가, 기가 막혔었을 것 같아요.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첫 턴에 그세방 맞고 죽으면, 다 죽으면 지금 순간, 이거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 또 투석화를 만났어요. 투석화 17만 4천인 분이고요. 투석화도 또 무서웠던 게 뭐냐면 한 번에 못 녹이면 보통 한 번에 못 녹이잖아요. 그러면 석화 발로 마에 석화 당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뒤집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저는 원칙대로 요덱은 또, 또 다르죠. 절단 피해 주고 관통 피해 주고 또 다시 관통 피해 주고 이렇게 한번봅니다 절단 5만 9천, 관통 13만 6천, 관통 21만 9천. 예, 끝났습니다. 또 끝났어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저렇게 이모티콘 날리실 때 뭔가 반가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보통 때는 제가 이모티콘 답을 잘안 합니다 이모티콘이라는 게제 어 의도와는 상관없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또 아마도 구스마일이다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생각하고 있기도 또 미안하고 하여튼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됩니다 자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번엔 갈란이네요 덱게 다양화가 찾아왔는데 지금 하우저 신마멜 덱을 찾으면서 이제 아마 또 덱이 굳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이 덱을 어떻게 이기지? 저희, 저희 길드 내에서도 이, 이 길, 이덱을 만들어 놓고도 이덱을 또 카운트 치려면뭘 해야 되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전부 다 읽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 봐봐 없잖아. 이거 바로 나가시잖아. 이게 결투 너무 짧아. 이거 영상을. <웃음> 자, 지금 다시 또 오, 이번에는 오! 빨간 길선드입니까 아, 빨간 길선드 옛날에 그 도발메타에 에스카노르 포함시킨 또 다른 덱입니다. 덱은 참 다양해졌죠. 다양해졌는데 이걸 또 이덱 아마 다 따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덱이 또 굳을 것 같습니다. 1 5 3 0 0 0 이성으로 1 5 3 0 0 0 나왔고요. 21만 8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 와.. 험하하다 진짜 험하하다 <웃음> 하우저, 5 5 0 하우저, 야, 하우저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빗볼 날이 오다니. 아,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단단히 준비하세요. 2승해서 챌린저 이걸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또 이렇게 만나네요. 이거 제가 쓰던 덱이네요. 예, 제가 지난주에 쓰던 덱이고, 정말 미안하게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카운트 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리 한번 맞대 봅시다.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인내와 관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공방생이 최고였었는데, 이제는 관통 과 인내를 어, 정복하는 자가 메탈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어와 나가셨어요. 방금 뒤에 하우저 나왔죠. 제가쓴 대기, 내가 쓴걸 그대로 따라 하신 분을 그대로 더 패븐. 아이고야. 제가 제가 디통수친게 아닙니다. 전 진짜 저 대구로 치리 했어요. 저 대구로 치리 했는데 더 좋은 데 있는 어쁜 걸 어떡하노? 이 덱, 이고 내가 쓰면서도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지금. 이 덱을 어떻게 카운터치지? 아군 전체 인내 상승 이런 신기한나 나와야 돼, 이러면. 와, 이게 넷마블의 큰 그림인가? 인내율 캐릭 나온다에 한표 걸어 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승급전 가봅니다. 자, 격투에 들어갑니다. 반을 쓰시는 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마지막 판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릴리아가 관통 옵션을 맞춘 팔찌와 반지를 낍니다. 그러면 그 관통력 증가 로 인해서 하우저와 신규 마시멜리가 관통력 3배 증가를 이어받아 미친 폭딜을 내는 전체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는 버리는 전체기, 그 다음에 이거 관통 3배짜리 전체기, 그리고 관통 3배짜리 전체기 해서 팡팡팡으로 올킬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짧나요? 이게? 결투가 너무 짧아서. 나도 기가 막혀. 이렇게 오늘 월요일인데 챌린저 일단 넣어놓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 다시 랭킹전이 시작될 텐데 아마 치옥 같은 랭킹전인데 않을까? 내가 보기 너도 나도 이겼을 거거든 너도 나도 완전히 지옥이야 그래서 저는 이번 주발 뺀다 날안 한다 날안할 거다 이, 이 싸움을 하기 싫어 <웃음> 아차 마지막 그 말씀 드려야지 후턴일 경우 내가 이 덱을 쓸 수는 있는데 선턴 잡을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회피를 드십시오 회피 회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하우저 스킬 하나를 덜 맞게 되죠 덜 맞고 2번 3번만 맞게 되죠 그러면 올킬을 일단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올킬을 안 당했어 그럼 이번에 내 쪽에서 하우저 하우저 신규마멜 하면 역으로 이길 수도 있겠죠 상상 가십니까? 내가 네, 이번 주말 이 싸움으로 아마 지옥이 될것 같아요 후턴이 분들은 회피 음식 추천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구 바이